안녕하세요 작가 클리세브 입니다 아, 어제 제가 부산에 음, 강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지식 창업 가지고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KTX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내가 지식의 저주에 걸려 있었구나 음, 이 지식의 저주란게 뭐냐면 음,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구나. 이 포석을 깔고서 그 위에서 내가 설명을 하고 있구나.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그램, 뭐, 퍼스널 브랜딩, 온라인 카페, 페이스북. 그러니까 돈 하나 들지 않고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 하나 가지고 인생을 꾸려왔고, 그걸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입장이다 보니까 이 수년 동안 이게 체화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인스타그램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겠구나. 페이스북 그래도 계정이라도 있는 사람들이겠지. 글쓰기 조금이라도 해 봤던 사람들이겠지. 그 정도 기본은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했던 건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인스타그램 한 번도 안해 보신 분들. 무엇 어떤 플랫폼도 무언가 운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9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그 초심을 그때 생각을 못하고, 음, 내가 계속 강의에, 고급 강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음, 그럼 유튜브를 할 때도, 어, 지금까지 이제 창업이나 이런 거 지식창업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짧은 영상에 핵심을 담아 가지고 어,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어렵다 하는 분들도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상 속에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서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냥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어쨌든 큰 그림에 있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의 내가 얘기할 것들이 있어야겠구나 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음, 영상이 좀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 큰 돈, 자본 없이, 스펙 상관없이 어, 내 인생을 꾸리고자 하는 분들이 라면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어,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무자본, 온라인, 카페 운영법이에요. 음, 부동산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 뭐냐면 우리 부동산을 여러분들 왜 구입을 하죠? 집을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고 땅을 삽니다. 자,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내가 그걸 산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자신을 자 위해서 그 매입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땅을 보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땅을 보러 갔을 때 우리가 보는 게 뭐죠? 자평당가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미래 단가, 미래 예측을 해서 내가 이 땅을 구입을 했을 때아 미래 가치를 얼마나 내가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고 그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다 계산을 해요. 그 계산에 100%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현재 가치만 보고 땅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특히 오피스텔, 그리고 뭐 빌라, 특히 빌라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 그 건물에 대한 그 가치는 사실 별 소용이 없어요. 그 땅, 그 대지, 그 대지 가격을 보고, 어, 그 빌라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무언가를 구매하고 부동산을 구매할 때 우리들이 어,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어,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 그런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땅들 말고도 온라인에도 똑같은 개념의 그 땅들이 있어요. 똑같은 건물들이 있어요. 자, 이게 온라인 카페인 거죠. 자, 온라인 카페도 땅처럼 건물처럼 똑같이 구매가 가능하고 양도가 가능하고. 권리금이 있고 내가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월세 수익으로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땅이나 건물 그걸 매입함으로 인해서 그 이익은 대부분 그 귀속 내가 구매한 사람한테 귀속이 되지만 자 온라인 카페, 온라인 카페는 물론 나한테도 어떤 이익이 돌아오지만 누군가한테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할때그 가치는 훨씬 높아집니다 자. 부동산과, 자, 부동산은 미래의 가치를 그 주변의 어떤 시장들이 형성을 하는데, 뭐 지하철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자, 온라인 카페는 같은 땅 개념, 같은 건물 개념이지만, 그 안에 내재된 정보들이 그 미래의 가치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무자본 무스팩, 정말 자본 없이 내 인생을 꾸리고자 한다면, 온라인 카페로 자 오늘은 온라인 카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인스타그램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책쓰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온라인 카페 음. 자 그럼 노트북을 폈을 때내 부동산 내 카페 내 건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 내가 음. 어떤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딱 갔는데 어떤 포스터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그 편의점은 사실 그 공간만 대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죠 롯데제가 들어있고 해태제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각종 음, 뭐 식품 기업도 있을 것이고 어. 그그곳들이팔수 그러니까 있는 그 공간을 털을 어,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 점주 입장에선 그래서 그 내준 대가로 그 판매, 대리 판매를 하준, 해주는 대가로 원래는 롯데제가 영업사원이 와서 직접 팔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내가 대신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일을 대신 해줄 수 있으면 돈을 버는 게 정말 아주 그 1차원적인 원리예요자 택시기사를 보면 음, 내가 직접 직접 발 띄어가지고 어딘가 목적지에 갈수 있죠 당연히 아, 걸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대신 운전을 해서 돈을 벌어주죠 대리기사도 마찬가지고 음, 자 선생님들, 뭐 교사,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공부는 할수 있지만 음, 그 공부하는 시간을 내가 압축 있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콕콕 집어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이 퇴사자 분들 또 이직하기 어려워 가지고 힘든 분들 그리고 무직자 이런 분들 많은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저한테 매일 매일 그 메일을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영상 정말 잘 봤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굉장히 좀 이게 무기력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어디 가서 진짜 몇 백만원 짜리 강의 듣고 그렇게 할 여력이 정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력은 해야 돼요 돈이 들지 않는 거그 온라인 카페 만드는 거 10초면 됩니다 10초 10초면 돼요 자그 개설할 때 돈이 안 들고 내가 거기에 정보를 꾸리는 거 돈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꾸린 만큼 거기에는 소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온라인 카페는 커뮤니티 카페와 그리고 교육 카페가 있어요 저는 두개다 키워본 경험이 있고 현재도 5,000명 규모의 교육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커뮤니티형 카페를 운영을 했을 때는 음 직장생활 관련 어그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 내가 카페를 키우기 시작할 때 어떻게 거기에 자본이 투입되냐 그걸 보면 내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자본이 들어오게끔 내가 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음 예를 들어 직장인한테 양질의 정보, 공부 정보를 준다는 카페를 내가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카페 회원들이 그 카페에 와서 공부할 이유를 내가 제시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앞세우는 것보다 그 카페에서 활동하고 무언가 얻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내가 충족시켜줘야 나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카페들을 보면 공시생 모임도 있고 뭐 운전면허, 그 면허증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주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양질의 정보를 내가 주면서 그 관련한 그 업체들이 그 광고를 위해서 그리고 어 자신들의 자사 홍보, 자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카페 주인장한테 엄청난 연락을 합니다. 여기에 배너를 띄우고 싶습니다 여기 광고 뭔가를 띄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구매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데 음, 자 우리 기존 업자들이 쿠팡이나 어, 티몬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네 사이트에서 파는 것만 해도 아주 충분할텐데 일개 카페에 들어와서 주인장한테 수수료 주면서 왜 상주를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유통 마진이 줄어요 유통 마진이 줄다 보니까 가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글, 가격을 내려서 공동구매로 그 회원들한테 내가 아, 양진의 서비스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털을 깔아 주기만 해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털을 깔아 준게 카페 운영자예요자 털을 깔지 않고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전단지 들고 가서 항상 누구가를 찾아다니면서 1대1로 방문 판매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선 내가 오프라인의 점포를 만들듯이 온라인에도 나만의 점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점포. 음, 그러니까 온라인 카페를 오랫동안 제가 기획을 하고, 어... 또 론칭을 하고 하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유통 시스템을 한 번만 여러분들이 원리를 생각을 해버리면 어디에도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카카오가 엄청난 그 공화국이 돼 대가,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플랫폼 하나 때문이에요 자 수년간 그 적자에 시달렸어요 카카오가 꾹꾹 참은 겁니다 그 털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 거대 기업이 지금 돼버렸지만 아주 작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내가 벤치마킹을 해버리면 내가 1인 기업이 되고 나 자체가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1인 지식 기업에 아주 근간이 된다. 응. 내가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콘텐츠고 내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회사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상품을 돈을 들여가지고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어, 사업을 꾸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모든 건 나올 수가 있어요 음, 자 다시 온라인 카페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온라인 카페를 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뭘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 내가 유명한 카페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고 어떤 수익을 낼수 있게끔 내가 어떤 기반 조성을 할수 있을 것인가 자두 가지에요 내가 정말 양질의 정보를 어, 그 카페에 주입을 해서 만들어 내 가지고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 계약권을 통해서 카페를 부흥시킬 것인가 자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일단 착착착착 쌓 올라가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됐으면 내가 오히려 발품을 팔아 가지고 손품을 팔아 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올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때 내가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먼저 다가갈 수 밖에 없어요 자 온라인 카페 만들 때 돈은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돈은 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다가오진 않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에 어떻게 했냐면 자 어느 정도 카페를 꾸리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줄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쌓였으면 회원이 없더라도 어, 이러이러한 카페를 내가 운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상공인 아, 소상공인 그런 작은 회사에 내가 발품을 팔아서 제안서를 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얼마만큼의 파일을 내가 키울 것이다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거대 기업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잘나가는 카페, 잘나가는 어떤 그 업체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더라도 어떤 업체는 저 상단에서 팔고 있는데 저 밑에서 허덕이는 업체가 있어요. 팔로가 굉장히 아, 배고픈. 그런 업체를 데려와서 내가 밥을 먹여주면 돼요. 건건이 계약을 맺고 나서 공동구매건으로 그 계약건마다 수수료만 내가 조금씩 가져가게 된다면 이건 윈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떤 온라인 카페 운영자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순간 시간 단위, 일 단위로 어떤 수수료를 매겨버리는데 이거는 굉장한 어떤 갑의 횡포입니다. 아, 물론 그걸 수긍할 만큼의 어떤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카페라면 괜찮겠지만. 자, 그게 아니라면 욕심을 조금 버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한테도, 이 업체한테도 이익이 되고 나한테도 되고 또 이익을 어, 직접 얻어 갈 우리 회원들, 멤버들한테도 그삼자 구동.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너무 키우면 안 돼요. 자, 자본이 별로 안 드는데 내 이익까지 뭐 7, 80% 90% 가져간다는 건 이건 욕심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내가 어떤 주제로 어, 카페를 정하게 된다면 일단은 그것과 관련한 업체들이 어디가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자 카페는 항상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트렌드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가장 많은 카페 빠르게 생겼던 게 마스크, 마스크 관련 이 정보들 그리고 마스크 업체들 이걸 서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 기존 마스크 업체들은 매출이 별로 없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럼 이런 업체들한테 이 이슈를 타고 어떻게 이익을 줄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이익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이걸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계속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 트렌드가 정말 내 자본을 줄여주는, 어, 그 미어캣 있죠, 미어캣. 항상 이 서가지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어떤 게 있나.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페를 키우고자 할때 주제를 잡을 때 엄청나게 넓게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냥 뭐 엄마들 모임, 뭐 아버지 모임, 어디, 어디 지역 모임. 자, 이런 거는 그냥 취미로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엄마들 모임이 아니라 어떤 엄마들? 자, 운동을 좋아하는 엄마들. 자, 이것도 넓어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 엄마들? 자, 운동에서도 또 연령대를 내가 좁힐 수도 있겠죠. 자, 이 연령대를 내가 30대, 40대로 줄인다고 해서 40대, 30대만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냐, 연령 바뀌기 때문에. 40대, 50대 근처까지도 그 같이 또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좁히, 좁힌 다음에 넓히는 작업을 해야지, 넓힌 다음에 좁히는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교육 카페가 아닌 커뮤니티 카페는 그 운영자가 그 카페 주제에 대해서 그 학식이나 그 전문 지식 깊이가 어느 정도는 기본만 돼 있으면 그게, 자, 그게 엄청난 변수는 아니에요. 그냥 육아 카페 같은 것도 남자가 운영을 할 수도 있죠. 굳이 여자 그리고 주부가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회원이나 멤버들은 그운영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얻기 위해서 그 카페를 가기 때문에 내가 양질의 정보만 넣어놓으면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을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카페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카페 들어갈 때 내가 어떤 돈을 들이진 않아요. 들어갈 때마다 내가 입장료는 없어요. 입장료는 없는데 얻을 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카페에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잃을 게없으니까 자 사람은 손해 보지 않고 잃을 게 없으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요. 그러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걸 만들어주는 인프를 만들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단기간에 어떤 돈을 받지 않지만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먼저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당당히 내 인생을 꾸리는 거니까 대신 누군가와 함께 간다 만들어 간다 단순히 그냥 오프라인 편의점에서 껌 하나 팔고 판매 초코파이 하나 팔고 그냥 매출 올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양질의 정보를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창업에서는 음딱그 상품만 판매하는 거예요그 기업이 만든 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는 거지만 내가 온라인 카페에서 내가 온라인 건물주가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 상품에 내가 가치를 얹어야 돼요 내가 만든 상품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위탁한 상품에 대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끝없이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 보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카페를 내가 구상을 한다고 하면 내가 오프라인에서 했을 법한 그 소통을 온라인에서 한다는 거 이건 굉장한 메리트라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를 먼저 찾아다니고 어떤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해요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보고서 쓰는 법 뭐, 뭐 김치 담그는 법뭐 이렇게 물어볼 때 항상 전화요금 나가고 시간이 소요되는데 온라인 카페 들어갈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무언가 정보를 얻기 시작하고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내가 충족을 하면 내가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또 이렇게 서론이 있는 저긴 영상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온라인 카페는 이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또 올라올 거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씩 좀 조목조목 아, 짚어 가도록 할게요 음, 오늘은 그냥 개념 얘기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건 돈이 안 들어요 같이 공부하고 동기부여하고 서로 끌어주고 교류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 설명글에 제 온라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가 진짜 전부입니다 여러분들